재미없어! 너무 재미없으니까 성질이 막 날라 그러네. 맛있겠다 진짜. 내손 보여? 어 손은 보여 손가락 이 상태에서 엄청 네 포즈 좋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 네. 아이고 웃어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해봐 해봐 아주 좋아요 네 다른 포즈 아주 좋아요 네 입은 포즈 자연스러운 네. 포즈, 네. 포즈 재밌는 포즈 입은 포즈 안 아, 포즈 <웃음> 나는 얼굴이 가린 게 되게 <웃음> <이쁘잖아, 그렇게> 예쁘라고 <웃음> 결정적인 사진. 아, 기다리는구나. 해줄게요인모드를 해버릴까? 아하세요 스멜방에 가면은 다 있지 않을까? 대부분. 나는 불편한 사람 앞에서는 절대 안 이러기 때문에. 이거 그래. 다하이트 음. 어. 어. 아니, 이거를, 대발를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피 이거. 동영상으로 하면 더 어둡게 나오네. 오랜만이다. 어사다 으으으으으. 으 찍고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어야 컨셉이 또 있어 모던 소프트, 모던 콘테스트 아 콘트레스트, 모던 세피아, 모던 블루 이거? 아주 좋아 블랙? 블랙 카드? 카드 입력했잖아요 제모델이좀 많이 해야겠다. <웃음> 어쩔 수 없다. <웃음> 빨리 나오라고! 나아지롱 정말 두둥탁하게 나오네. <웃음> 화면을 터치해주세요. 네온. 네온. 이거? 블루 좋아. 네온은 하얀 게 나. 그치. 응. 이거랑 이것도 괜찮은 거 같아. 응. 음. 괜찮아? 응. 자 이제 순서 생각 안나 오케이. <웃음> 오. 오! 개 예쁘다. 손 크기가. 아손 작커. 손개 큼다. 구인가 오케이 가 뭐지? 우오 어, 포켓트리오 젖대는 거. 오! <목소리> <목소리> 이렇게 선택해서 먹는 거는 난 처음이야, 첫사랑. 그의 첫사랑 핸드드 했을 때. 청세기 출협이 랩이지. 오, 집이네. 어디 먹어야죠? 다나 것도 먹어야지. 창세기 오케이 이것은 창색 카리포. 바람도 기빨려.